이런 루트도 아니세요? 어? <웃음> 혹시 먹방 하시는 유튜버 아니세요? <웃음> 아, 저요? <웃음> 아, 먹방 아니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경상북도 구미 지산에 있는 파크? 파스리 골프장에 왔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게 어, 파스리 국산인데요. 엄청 넓고,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긴 어떨지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1번 홀은 엄청난 오르막으로 시작을 하네요.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1번 홀하고 3번 홀만. 이렇이 지나가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일본을부터 엄청난 경사가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네요 밥을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페어웨이 되게 넓어요 음.. 경사는 보시다시피 스키장 경사입니다 날씨가 풀려서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 돼서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페어웨이도 넓고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티박스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커 야, 여기 무슨 키도 있어 신기하다 그림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그리... 아니 그린? 아, 제가 경상북도 돌아다니면서 본 그림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거짓말 1도 안 못해고 경상북도 중에 그림 최고입니다. 인정. <웃음> 이번으은요 다행히 내리막이에요. 어 이벤트홀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이벤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약간 그린이 아일랜드성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관리 진짜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잔디도 괜찮은데 그린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보는 너무 좋분 좋습니다. 거리는 50인데 어, 내리막이 좀 있어서 어, 약간 굴려서 이렇게 오늘 시킬 건지 아니면 높이 띄워서 딱 세워서 안착을 시킬 건지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샷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어려운 거는 없어 보여요. 근데 단지, 어, 기때 뒤쪽으로 3번 홀그 팅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너무 크거나 우측으로 밀려버리면 저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 타고고 위험이 좀 있으니까 좀, 좀 조심을 하셔서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그린 주변도 정리 잘돼 있고 그린 진짜 좋네 그린 빠르기도 되게 상당히 잘 굴러요 어, 정말 나이스하네 요 좋네 조경도 되게 잘돼 있고 관리를 안 하는 방법이... 이번을 그린 뒤쪽으로는 인도어 연습장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 인도어 연습장 전장도 꽤 길어요 300라드나 되기 때문에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프로님들이 또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프로님들이 또 쇼게임 레슨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3번 홀은요 음, 여기도 또 엄청난 오르막 홀이 나왔어요 어, 1번, 3번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마지막 오르막이겠죠? 그렇죠? 거리는 중앙 기준 100m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 오르막 경사 때문에 좀 멀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래도, 어, 이 앞쪽에 해저드만 피해서 잘 이렇게 샷을 하시면, 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좌측, 그린 좌측이 공간이 조금 흡수하기 때문에 그린 우측을 공략하시는 것이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자, 4번 홀은요, 어, 거리는 105m 예요 여기는 어, 완전 직선. 완전 직선이고, 앞에 홀들보다는 비교해서 조금 좁기는 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되게 쭉 보는 직선 홀이고, 그린이 상당히 넓어요. 음,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그래도 상당히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딱 오지 않으시나요? 음, 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잔디도 괜찮고, 티박스 뭐 그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위급으로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린 관리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4번을 그리는 살짝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내리막, 오르막, 퍼팅 연습하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5번으로는 박스가두개인것 같아요. 어, 4번 홀 그린 뒤쪽으로 80m 짜리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면 4번 홀 그린 앞에 또 60m 짜리 띠박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어디서 치든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뒤쪽 80m 띠박스를 이용을 하실 때는 조금 어, 4번 홀 그린에 플레이를 하시는 사람이나 앞쪽으로 좀 플레이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니까? 내리마콜이구요9 0 m 예에요 어, 여기 진짜 근데 관리를 진짜 잘 하시는구나 앞에 그린 앞에 보시면 지금 벙커 보이시나요? 벙커 턱이요 일부러 저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설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벙커를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턱이에요 <웃음> 저 정도를 탈출을 했다 이 정도면 어디 가도 아, 벙커는 자신니까 <웃음> 저걸 나오면 <웃음> 벙커는 어디 가도 다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벙커예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있어요 모래도 그렇고 지금 벙커 위에 그 턱도 그렇고 지금 그린 색깔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그런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찐! 6번홀 그린도요 상당히 깨끗해요. 이부은좀리지가 있기는 한데요, 뭐 아무 문제 없고요. 이 정도면 진짜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다닌 곳이 그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근데 진짜 와보셔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관리가 잘. 7번 홀은요, 어, 95m 홀이고요. 힙박스가 살짝 위쪽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음, 보시면 내리막 홀 같이 보여요. 슬라이스 홀이라서,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열리나봐요. 근데, 여기는 우측으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좌측이 해져더라.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우측 공략을 하셔서, 뭐 언덕을 먹고 또 내려올 확률도 있으니까, 차라리. 홀인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홀 어, 살짝 세어의 중간은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무난한 홀이있습니다 거리는 95m예요 자 아, 가자 가자 8번으로요 어, 앞에 뭐 수영장인가요? 이거 뭔가요? 풀장인가요? 응. <웃음> 앞에 해드가 있고요 음, 거리는 60m예요 내리막그리고그 그리고 위는 상당히 귀엽게 약간 아일랜드처럼 되어있어요 음, 중간에 이해드만드는 조심하면 어려울 건 없어보여요 뒤쪽에요. 그린 뒤쪽으로 벙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벙커는 제가 보시다시피 턱이 엄청 나요. 어 벙커 연습 콜? 어, 이 벙커 탈출하면 진짜 어디, 웬만한 벙커나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약간 잘 떴다. 어. 자 9번 홀도 티박스가 두개예요 하나는 150m 그리고 저쪽 앞쪽에 보시면 130m 짜리 어, 티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제일 긴 거리의 홀이고요 여기는 9번 홀은 그래도 다른 홀들에 비해서 살짝 페어웨이가 좀 넓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잘 되어 있고 살짝 내리막이에요 경사 살짝 있고 그리고, 음, 다른 어려운 거는 특별히 뭐 없어 보여요. 무난한 그런 홀이에요. 저는 앞쪽에서 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